안녕하세요. 근자에 계속해서 알파지구의 소액투자 괜찮습니까? 괜찮을까요?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저도 이런 과자상가나 아파트상가를 별로 좋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죠. 땅을 깔고 있는 공상가 건물이나 상가주택 이런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소액투자를 많이 찾다 보니까 솔직히 1억, 2억가지고 투자할 곳이 만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알파지구는 수중구 내에서도 그나마 마지막 남은 택지라고 얘기할 만큼 개발되는 곳이 없죠. 그리고 프라자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시내의 상가들인데 그 상가들은 그냥 시내 상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알파지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도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롯데쇼핑이 들어온다는 이슈가 절대 만만한 이슈가 아닙니다. 실제 동대구에 보면 은 신세계 백화점이 있지만 은 신세계 백화점이 약두배 정도 되는 크기고요. 거기에 인프라는 무시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 알파지고 나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호법조타운 마찬가지 괜찮은 상황이지만 은 연호법조타운은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연호법조타운 같은 경우는 법원 이전 이후에 그 주변에는 대부분 공공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죠. 상권 형성은 실질적으로 롯데쇼핑 부근 쪽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또 롯데쇼핑의 근처에 상가나 분양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어차피 원자재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뭐 기본적으로 현재 공사를 하는 것도 많지만 은 그냥 가격이 또 중요합니다. 위치는 당연히 알파지구 내에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롯데쇼핑 부근 쪽이 좋은 거고요. 물론 롯데쇼핑 부근 쪽의 대부분 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호텔이든 음주,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롯데쇼핑 맞은편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억에서 2억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얼마 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맞은편에도 보면 실제 뭐 상가 분양을 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부 맞은편에는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저도 아는 지인이 있어서 무조건 이게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 소액투자에 대해서 관심있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소액투자 중에서는 뭐 상권이 형성된 일반적인 시내의 상가 보다는 새로운 신도시 형태의 투자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회사들만 밀집되어 있고 의료시설만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롯데쇼핑 이라는 거대한 대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에서 과의 투자 가능성이 높다 물론 우리가 가장 근자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혁신 도시와 연경택지 비교할 수 있겠지만 연경택지는 아무래도 좀 외곽에 빠져 있는 곳이고 그리고 수성구 마찬가지 투자를 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수성구 내에서도 우리 관광특구라든지 롯데쇼핑 이라든지 연호 복조타운 이라든지 이게 또 연어 법조타운 같은 경우는 법원 이전 지역으로 그 뒤쪽으로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들어옵니다.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들어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보다는 상업지역 상가가 형성될 수 있는 곳이 투자 가능성이 높다. 물론 통상가를 구입하거나 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통상가 자체의 땅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보통 200평, 300평의 큰 덩어리뿐이 없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투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마 저렴한 국군상가라도 투자하는 것이 향후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너편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세의 배까점 건너편에는 대부분 집들이 번화가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때는 롯데쇼핑이 이렇게 있다면 은 롯데쇼핑의 건너편 쪽에 상적이 있는 곳에 호텔이라든지 모텔이라든지 아니면 술집 상권이 어느정도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 어는 법조타운 내의 상권은 사실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서 약간의 형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전이 된다면 법원 이전이 돼서 회식을 한다고 더라 하더라도 형성이 돼 있는 곳으로올 가망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의 직원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회식을 하거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은 어느 정도 규제가 풀리고 된다면 대부분 이쪽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을 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데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가기가 꺼려진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뭐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상으로 직접 한번 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관계자의 상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많은 전화가 와서 물어 보시는 게 지금 여기 쇼핑 타운 맞은편에 지금 뭐 다른 상가 건물도 많고 여기 같은 경우도 상가 건물이 밀집해져 있는데 과연 여기 그만큼 새를 많이 받을 수 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건물들 때문에 새가 또안 나갈 수도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여기 같은 경우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메인 부지는 앞쪽이고 옆쪽으로는 사실 조금 뭐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됐을 때, 그래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밀집 지역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예. 지금 여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오는 입구 쪽이 뭐 다른 상가들이 좀 있는데 가격대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뭐한 8억, 9억, 10억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같은 경우는 차라리 뭐 이쪽에 평당 2천만 원, 2,500만 원 정도 되는 원룸 사는 게안 맞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제가 한번 들려봤는데 요는요, 지금 입구 쪽이 두 동으로 나눠진다 하는데, 예, 도면을 가지고 보면은 어떻게 이쪽 에 들어가는거죠? 보시면 우리가 지금 도면으로 보셨을때는 예. 롯데쇼핑타운 정문쪽에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예. 들어오시면 한 1분거리도 안됩니다. 이 도로자 체에서 보시면 저희 건물이 보일정도로 필지를 같이 합필해가지고총 예. 600평에 5 3 0 0 규모로 옆면적 올라가거든요. 네. 이 일대에서는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고 음. 실제적으로 저 펜스 쳐져있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횡단보도에서 저 펜스가 보이거든요. 아주 길게 넓게 되어있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고 눈에 띌수 있다는 거고 음, 두 동이 거의 다 붙어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서 스스로 네, 네, 네. 크다. 네 쌍둥이 타워라서 휴즈가 거대해 보이는 거죠. 사실 아. 또 일, 일대에서 이렇게 세뱃지을 같이 사업을 하시는 시행자가 없어요. 음. 보통 다 이렇게 200평, 180평 뭐 이렇게 해서 좀 작은 규모로 하기 때문에 1대에서 가장 크다 보시면 되죠. 지금 대지평수가 몇평입니까? 대지평수가 세필지를 합해서 593평. 음. 엄청 많이 크네요. 네, 거의 6 0 0여평이라 보시면 되죠. 음, 12측으로 음. 거대한게 2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면적 5300평이면 절대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음, 큰 규모로 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동서로 해서 물류시설 부지를 서쪽, 서쪽으로 하고 주차장 부지가 바로 또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음. 어, 15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주차장 부지 바로 앞으로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두동으로 들어가는데 한번 보면 한번 보세요. 입구 네, 들어가는 네. 라인이 그러면은 그렇죠 네. 이쪽으로 롯데쇼핑터로 정문 횡단보대에 들어오시는 쪽이 지금 이쪽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입구가 되고요 네. 어, 물류시설 부지 서측을 접하는 것이 이세개오실이 바로 물류시설 부지를 접하는 음... 쪽입니다 그래서 트윈타워로 이렇게 두동 들어가고요 알파동, 베타동 해가지고 이렇게 1 0개오실씩 해서 음... 12층까지 올라가고 입구는 제가 앞쪽인 이 입구 <웃음> 쪽으로 해서 입구로 들어오시고요. 그의 맞은편에 이제 주차장이 있어서 메리트가 있다. 배풍차를 네, 네, 세워놓고 그렇죠. 물론 주차장에도 차를 세워놓고 이 건물 내에도 차를 세울 수는 있으니까 그렇지, 얼마든지 네, 그래 세우시면 네. 되는 거고. 네, 네, 주차장 부지 인근으로 해서 속 상가들이 오히려 더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같은 가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네, 대로변 쪽으로 가 차가 지나와서 주차, 주차 부지를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네. 지나치는 상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음. 오히려. 그래서 주차 부지를 끼고 있는 이 주변에 일단 상가들이 뭐 이렇게 마상가 형식으로 해서 잘 형성되지 않겠는식 싶어요. 음... 예상하는 거는 네. 그럼 여기 지금 올라오면 두동으로 해서 여기 들어오는 입구쪽이 이렇게 네네. 두 개의 계단과 엘리베이터 시설 그렇죠.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두 대가 운영이 되고요 예. 주차타워 어, 타워식 주차에는 우리가 그 대형 SUV도 다 들어갈 수 있으나 음. 그런 크기의 우리 타워식 주차가 들어가고 자주식도 해서 지하 2층부터 해서 자주식 더하기 타워식 주차라고 해서 다 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렇다 같으면 뭐제 생각입니다만 네. 7번, 6번, 4번 그리고, 네. 321, 요, 금액을 한번 얘기 좀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네, 지금 우리, 그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써놔서 그러데 1호 같은 경우는 2억 6,600이고요. 네. 어, 2호도 가, 같습니다. 그리고 3호 같은 경우는 2억 7,700. 네. 요, 곳이 지금 거의 계약, 진행 단계에 그, 좀, 인기가 좀 많은 곳이라서, 네. 어, 진행되는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아마 이게 네. 음, 가능할지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호 같은 경우는 3억, 3억 700 정도. 네. 한 3억 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5억도 거의 비슷하고요. 음. 3억 초, 3억 천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6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진 출로 보인자가 보은, 들어가는 출입로에 있기 때문에 코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혹시 지금 하는 게 금액입니까? 예, 네, 빨간색으로 지금. 6억이네. 6억 6천입니다. 6억 5억 6천 이런 네요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사실은 저희 택지에서 우리 그 알파 시티 내에서 다시 4년 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그 비교 대상지의 상가들을 보면 제보다는 월등히 높은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 네네네. 뭐 기본적으로 롯데시프 물류센터 맞은 편에 있는 것들이 7, 8억씩이라 하더라고요. 그걸 평당가로 따지니까 아까 뭐한 7천만 원. 그래 나오는 것 같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단가가 얼마 정도 나오더라? 전용 평단가가 저희가 1층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아, 원 정도 아, 3천만 원 정도 평단가가 3천, 나오고 예, 3천만 원부터 2,900짜리도 있고요 음. 평단가로 그 우리 후면부긴 하지만 평단가 예. 1층에 평단가가 이렇게 나올 순 없거든요 정말 합리적으로 잘 뽑아놨습니다, 아. 가격을 그리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용으로 했을 때는 5,200부터 해서 뭐 6천 정도까지 코너 같은 6천 정도 전용 면적당해서 그렇게 가격을 책정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거의 우리 그 저희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비교를 해보셔도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건 뭐 회사에서 합리적인 가격 아닐까? 물론 <웃음> <웃음> 네. <웃음> 장소에서색해야 되니까 뭐안 나서는 안, 안 되겠다니까. <웃음> 그러면 1층은 사실상 가격대가 또 입구 쪽에 위치가 좋으니까 만만치가 않고 그러면 2층부터 간다면은 가격대가 네. 2층. 이 층에 어차피 근생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허가 자체는 섹션 오피스 업무용 시설로 받았지만은 뭐 근생으로 다 장사가 되고 음, 그래서 정말 메리트가 있다는 게 예. 그런 거고요 중심 산업지라서 PC방, 당부장 노래방 심지어는 음. 그위에 단계 그 상위 업종들도 다 허가가 나는 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선은 업무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이, 인근 주변 자체에 사무실에서 주요가 많기 때문에 제가 상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1층, 예, 음, 2층도 저는 똑같습니다. 4번, 네. 5번, 4번, 1번, 네네네, 6번, 네네. 요 정도까지가 네. 뭐 가장 저는 메리트 있다고 제 생각입니다. 음, 물론. 네네네. 예, 예, 그 가격대가 어. 혹시 어찌 되는지. 그렇죠. 201호 같은 경우에는 2억 2500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예. 1호 같은 경우에는 2호, 3호 가격은 다 같습니다. 어. 2억 2500에 형성이 되어 있고, 4호 같은 경우에는 204호 같은 경우는 2억 7천. 아, 세네. 음, 조금 아, 근데, 그런데 또 다른 데도 비교해보시면 저희 비교 해보시면 정말 싸다는 걸 아실 거예요 어, 2억 7천이고 어, 그 다음에 가격은 다그 평당가 자체는 한 천, 우리가 보면 은 1,700에서 많게는 한 2천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용 예, 평당가 평수가 다 같기 때문에 전용 이제 13평형이고 분양은 저, 21평으로 예, 전용의 13평, 분양가는 21평인데 4번, 5번 가격이 비슷하다고요? 거의 비슷한데 이제 예. 4번, 어,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빼놨죠 얼마요? 뭐 어, 우리가 그 5번과 4번의 가격 차이가 큰차이넘 없는데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5번과 4번 그럴 것 같으면은 매매 금액으로 따지면은 아까 여기가 2억 6천 7천 여기 후면은 ]이야. 후면은 네. 2억 2천 5백 아 2억 2천 5백 예. 괜찮천 5백 그 다음에 5번 4번 2억 7천, 2억 7천 800 음. 보통 이렇게 함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기 때문에. 네. 사무실 쓰셔도 두 칸은 쓰시면서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거요 그리고 13평을 두개 합하면은 뭐 26평 정도니까 널널하게 이렇게 네. 음식 좀할수 네. 있다고 했는가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보통 2층에도 우리가 식당 갈비집 같은 것도 2층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저희가 다 허가가 납니다. 이층까지 음. 배관도 다 뽑아 놨고요. 배수 시설 어할수 있도록 위생 배관도 다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이 도시 가스 사용을 하셔야 되면 이제 땡기는 비용은 본인이 이제 그 설치하는 비용을 내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 설치하실 수있 도시 가스는 자기가 개별적으로 당기기가 힘들 것 같은데 맞죠. 1층에는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네, 1층에 네, 들어와. 네네. 아, 1층에 들어와 있고. 자기 그100 100 라인만, 100원 그 라인만 자기가 정도. 돈 내고 시공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 네. 제가 2층, 3층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음식점들, 맥주집 같은 거, 뭐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음. 와인바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뭐 허가가 다 나기 때문에. 그 사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뭐 영상을 다 올려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똑바로 보면은 저는 뭐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닌데 10호 구 8호 도뭐 가격대가 뭐 비슷하다할것 같으면은 저는 5, 4 5가 다만 조금 주더라도 네, 네. 훨씬 나을 것 같고 뭐 6호까지도 뭐 나쁘진 않다. 그리고 1, 2호가 좀 싸다면은 네. 차라리 이게 두 동을 쓰는 것도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 네. 네, 뭐 그렇게 보는 건데 그러면 2층에서부터 12층까지 네, 네. 예, 네, 가장 저렴하게 나와 있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층이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 4층까지도 보통 산사를 이용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데 네. 제가 오피스로 봤을 때는 약간 고층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4층부터 4층이 가격이 가장 저렴하거든요. 4층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 401호 같은 경우에는 2억 500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2억 500. 그래서 계약금이 뭐 2,050이고 두 칸을 하셔도 뭐4 음. 1 0 정도를 계약 4,100 정도로 계약을 하실 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투자를 보실 때는 이렇게 조금 적, 적게 구매를 하시고 사실 월세도 뭐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가 비싸다고 해서 임대료를 더 많이 받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보셨을 때는 이렇게 저렴한 금액도 괜찮다 외력적이라는 거. 그럼 2층은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뭐 2층도 이제 상가를 이용한다고 하면 정말 저렴한 편이세요. 보통 음. 1층, 상, 2층 같은 경우에는 1층에 반가계가 직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전용이 네. 당단가로 저희는 지금 가격이 싸봐야 2층 같은 경우2 2천만원 정도. 저는 병당가로 3분의 1 음.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 하자면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2억 초반대, 뭐, 4, 5, 그, 뒤 후면 같은 경우에는 2억 2천5백이면 정말 괜찮죠. 음, 202호, 201호 같은 가격이면 저것으면 201호 합니다. 예. 네, 같은 가격이네. 네. 같은 가격입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 화장실 근처 뭐, <웃음> 부분이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아니고. 요새 뭐 옛날처럼 건물 지어갖고 그렇게 냄새나고 이러는 네,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호도가 <웃음> 다르세요, 사실은. 네. 각자 개별로 사용하시는 분도 투자하시는 분은 다 시선이 좀 다르시니까.